저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3월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해하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던 환경을 재현하거나 또 어떤 요소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작업에 드러냅니다. 우선 저는 길을 다닐 때 무언가를 자주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눈에 띈걸 모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길을 다니는 거에 있어 걷기는 이동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산책은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알아채는 것이라 구분하는데요. 걷기와 산책이 교차하는 순간에 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린 나무 밑동 위에 봉지 같은 게 있으면 우선 잘림을 당할 정도로 크거나 잎이 많은 나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또 어디론가 팔려갔을 테고 남은 밑동에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잠시 쉬러 앉았고 장본 것을 몰래 까서 먹은 뒤 봉지를 밑동에 두고 가지 않았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 멋대로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상상이 가능하게 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맞닥뜨리면 그 대상을 기점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존재들을 작업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시간들이기, 스며들기, 떠다니기 모두 은근슬쩍 상태가 변하는 것들인데요. 작업에 귀를 기울여야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 시선이 향하는 것은 길에서 나뒹구는 것들,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상을 잘볼수 있을까 는 대상과 보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태도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통해 흔쾌히 관객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면 작업을 본 이후에도 길 위에서 혹은 그들의 삶에서 비슷한 것을 접해도 이와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계와 구조를 허무는 시선이 스스로를 향하기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분을 짓고 위계를 만드는지 의심이 구 들었습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성주의를 접하고 새롭게 인지한 부분이 있고요. 제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예민하게 지켜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인 상황이 성차별이 난무하여 여성주의가 납득되는 환경이라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작업에서 당연히 드러나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읽힐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열렸던 이인전은 관객이 작업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에 설치했던 은근한 엉킴은 큰 줄기가 있고 그줄기에 뿌리, 섬유질 같은 것을 엮고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전시 제목처럼 부유하며 전시 공간을 떠돌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에 줄수 있는 자율성은 거의 다 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작업에서 드러나지 않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은 없었죠. 이 작업에서는 제가 만질 수 있는 가장 예민하고도 질기다고 생각하는 자연물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파리 가장자리는 생각보다 거칠고 씨앗도 멀리 퍼지려고 어딘가 걸릴 수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뿌리나 줄기 같은 부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손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가져다 대기만 해도 정전기나 표면의 결 때문에 서로 엉켜집니다. 아니면 씨앗 솜털이나 해면 부스러기를 뿌리면서 다른 자연물에 걸리게 만듭니다. 옷에 붙은 먼지를 애를 써야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접착제 같은 것이 다른 부피와 무게를 가져 불필요하다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면 손의 열감만으로 떨릴 정도가 되었어요. 저도 손대기 어려울 만큼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면 너무 과하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적당히 보라는 거죠. 불친절해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멋대로 해석하려 들지도 말고 함부로 감정을 이입하거나 투영하려 하지마. 그래야만 나는 자유롭게 떠다닐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작업도 관객도 작가도 작업으로서 관객으로서 작가로서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활용한 사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조심스럽게 다루진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곳에서 수집하고 설치와 철거를 거치면서 이미 많은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연물이기 때문에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결국 변화가 예견된 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물들에게 마음을 쓰인 것이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 거의 자연물만 사용한 작업은 작업을 설치하고 철거한 이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까지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수평적인 태도를 말하면서 재료로 쓰인 것들에게 저는 또 손해 주려고 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길거리 사물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 작업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제가 말하려는 것이 사물의 능력도 제가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도 아니라 한 개인이 세상을 접하고 수용하는 것들, 그리고 대상과 작가의 관계 속에서 작가의 시선이 닿는 곳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관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에게 형식의 자유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공물이나 기성 오브제가 과한 부피와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재료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카이브 1-1에서 상자에 담긴 사물들은 제 친구들이 길을 다니며 제 생각이 난다며 주운 것을 저에게 선물해준 것인데요. 반복된 제스처를 하는 저를 보며 이미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는 방식도 제가 없을 때제 작업실 자리에 쪽지와 함께 그냥 두고 가는 거 있죠.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작업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작업에서 말하는 인지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태도, 실천이란 키워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탐구를 통해 경험했던 공간감에 대하여 개인의 고유한 가상 공간이라 설정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작업 노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첫 페이지에 관객이 쉴수 있는 혹은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그려 넣었는데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최근 작업이 제게 전환점이 된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보려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에 중점이 맞춰지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싶은 이유를 조금 알것 같거든요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과 저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때 의식 속에 어떠한 공감감을 느낀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의식 속에서 어떠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할 수 있었고 가상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자유로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로, 회복, 해방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